하이, 구야, 반갑습니다. 어, 우리 최후의 현장, 페스티벌 멀리 누나, 페멀 누나 도장깨기 가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역으로 라인하르트가 도장깨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페멀 누나 도장깨기 실력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때 페멀 누나가 전체기라서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깜짝 놀랐잖아. 라인하르트가 졌어요. 맞짱에서. 자, 그래서 오늘 페스티벌 도장 A 한번 가볼텐데요. 자, 도장 깨기 라인업이 이렇게 된다, 그죠? A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봄이랑 혜우가 출연해줘가지고, 어, 모든 조건이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져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장비는 미적용입니다. 페스티벌 도장 깨기 첫 번째 배치입니다. 장날키 우리, <웃음> 어, 나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배멀루나도 약간 로또 개성이 있죠? 지금 뭐 들어갔노? 강풍 들어갔거든? 강풍이 좀 별로, 별로긴 한데, 어쨌든. 바로 이때 이성이 우선시돼서 이성 먼저 나가겠습니다 와 전체기 치고는 전차기 치고는 딜 나왔어요 그런대로 자 바로 핵판치 한번 갑니다 삼성 빡투고 3만천 3만천 자오 나쁘지 않습니다 장난기 필살기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야 이거 자 이거 모른다 이거 착 크닥 하면서 장난기 패를 사기를 쳐가지고 벌써 필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장난기 이기나? 얘 10년 10년 와, 3만 차크닥. 아 3만전이고 10년이 깔리봤자네착 그닥 아그 정도구나 이러면서 자, 이성이 우선시대에서 가게 됩니다 더블 임팩트 여기 이제 더블 임팩트가 자주 나오면 상대는 계속 필살기가 깎이고 본인은 필살기 쓰면서 그죠? 자 펀치 들어갑니다 가디언 펀치 와 끝날 뻔했다 와 오, 이게 오 그래요? 자,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팡! <목소리> 25만이라고? <야>, 도전객에서 <목소리> 25만이 터졌어요. 어, 와, 잠깐만. 이 코스튬, 이거, 어, 나도 이코스튬을로 입을까? 미치겠다니까? 도전객 라운드 2. 선멜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동속이구요. 자, 이성이 먼저 나가게 되겠구요. <목소리> 더블 임팩트.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거는 딜은 좀 안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돌풍 또 돌풍 떴네 돌풍 떴고 지금 소멸들어갔고자 단일기가 우선시 되겠죠? 타크닥 21,000 자 요렇게 지금 떴을때는 이제 둘다 이성이다 그럼 개수가 높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퍼짜리가 나가게 됩니다 빡까지 34,000 요정도 요정도 수준이었고요 자, 삼성이 떠서 삼성 나가고요 쉿. 폐은내기자 이정도 폐모르나가 어, 야이 끝나는거 아니냐?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지금 왜냐면 원소도 몇개 들어가고 파 크다 18만 전체 필살기인데도 1대1에서 지금 딜이이 정도 딜 나오는 캐릭터가 잘 없거든? 노템전이잖아 노템전 어. 자 계속해서 다음판 들어갑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죠. 예, 꼬마 멀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꼬마리 선털인 것은 아무래도 성물이 있고 패머는 성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워. 두려칵 박삭. 오. 오만 6천자 여기 나가게 되겠고요. 슉. 박삭. 종숭. 종숭. 종숭까지 만 구천. 만 구천. 자 여기 나가게 되겠죠. 두려워. 오, 역시, 단일 딜러는, 예. 근데 삼성카드가 떴어요. 어림없지. 자, 필각 두 칸씩 깎입니다. 더블 임팩트, 쭈쭈쭈쭈 이만 나오지만, 소멸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두려워, 두려워? 빡! 와이구야. 자, 그런데, 그런데, 원래라면 체크메이트지만, 꼬멀은 안 죽죠. 슉, 슉, 이야 5만 4천 밖에 안떠지고요 원래라면 몸이 박살났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치확 100% 감소 일어났습니다 원소 터지면서 치확 100% 감소 지금 상태 빡3 5천밖에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나가게 되겠죠 자봐이 원소 많다 원소 많다 빡 3만 이 꼬머리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가 자 삼성이 나왔으니까 삼성 쏘아요 주로 이제 멀리 이렇게 막 원소로 막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꼬머 때도 자 여기 이성기가 나가게 되겠죠 페멀로나 잘하면 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모습한테 자, 더블 임팩트 들어가주고 있고 꼬멀 필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끝에 콱와안 죽었다 야안 죽었다 야꼬멀 삼성 떴다 이걸 끝난 것 같은데 자 삼성 갑니다 자 더블 임팩트 쑥 쭉쭉쭉쭉쭉쭉 보막못 깨고요 못깹니다예 와. 꼬머리 이기네 이거는 자, 자신의 자 진짜 모습이 드디어 도전깨기를 막아 냅니다 자 계속되는 다음 매치에 각 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이 떠서 이성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소 폭발 드스크, 버까지 32,000 자, 로또 개성은 지금 발화가 들어온 상태고요 발화 채생 50% 피해, 그죠? 자, 둘다 같으니까 개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이 됩니다. 슝! 지식, 지식! 지식! 자, 만0밖에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막을 쳤다. 슝! 들어갑니다. 소멸 들어갔고요 소멸이 들어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멀리 누나 자기는 필살기 쓰고 키스 필살기 못쓰게 하면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는 못 견딜 걸. 뿡! 오, 씨, 고막이 구나버이고완전니 막. 자이 누나 코스튬이 봐봐. 오, 이거 이거 코스튬이야. 누나 고마워요. 자 자기 남친이 두대리 맞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달려온 페이엔입니다 개빡쳤죠 페이엔 누가 우리 오빠 때려서 바로 1인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허, 팍 치고 있고요. 삼만 0천 삼만 칠천 나오고 있고. 승부스카. 자, 크다까지. 전체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속이고. 자, 다이앤. 어, 와, 5 2 0 0 다이앤, 우세, 와이구야 다이앤아. 멀리 누나. 멀리 누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누나. 다이앤은 맞짱의 여제라고요 여왕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카크당. 퍽! 와, 야, 견뎠다, 견뎠다. 아직 돌멩이가안 크다 보니까 견뎠어요. 요게 나가게 되겠죠. 야, 이거 모른다. 야, 모른다, 아직. 왜냐면 이제 원소가 자, 터질 때가 됐어요. 다음번에 터지제. 자, 다이앤 입장에서는 필각을 해야 되는데 필각이 없고요. 그냥 1인기가 나가게 됩니다. 헉 죽여야 돼요, 다이앤은. 팍못 죽이고. 야, 이거, 야, 설마 베이엔을 잡는다고? 아니, 이 누나 근데 재생력이 왜 이렇게 좋아? 자기 턴 돌아올 때마다 피가 상당히 차있어. 새로운 발견 아닙니까? 재생이 되게 좋아요. 좋아, 좋아. 빡! 와! 야, 이거는 이변이다. 야, 이거 물음표 나오네. 물음표 나오네. 페멀로랑 아무리 그래도 페이는못 이길 줄 아셨는데, 이걸 살아? 이걸 살고 이걸 뻗아 뿐다고 역속에서? 지금 우리 도상격이라면서 이 캐릭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더 살펴보게 되는데, 재생격이란 장점도 보이네요. 자, 연반 나와 있습니다. 어이구, 페멀로라 어이구, 패까지 살기를 치셨네, 이번에. 저 삼성 나가야 되고요. 더블이펙트 나버린 맥퀴 이렇게까지 소멸을 들어갔고 이번에 로또 개성은 돌풍이라는거 투두둑 필살기 게이지가 많았다 보니까 딜이 잘 나왔어요 삼합발전 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딜이 개돌았더라고 전체 필살기인데도 안멘 필살기보다 센거 같은데 꽝 20만 야 20박은 노템 기준 20만이야 그냥 어, 개돌아 붙는데 아까 누구한테, 아, 자기한테 한번 짓지? 자기 꼬모한테한번 짓고, 잘못하면, 야, 패스 도장을 처음으로 깨는 캐릭터 나올 뻔했어. 그지? 패스 도장은 단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걸린 것만 아니면 잘하면 이거 깰 뻔했다. 내가 보기에. 자, 어쨌든, 아직 모르지. 아직 안멜도 남아있고, 비델리도 상당하니까. 자, 다니기 먼저 나갑니다. 자, 두두 자 비델리가 선턴이었다는 거. 슉! 빡! 빡! 빡! 24,000원 정도까지 자 아비델리 다일기 이건, 이건 어때요? 아, 아, 아. 자패멀누나 2성 나갑니다 두, 두, 두, 두, 두. 언니 엘리 언니 어림없어요 이러면서 어, 정보 어. 엘리가 언니다 파파파파 <웃음> 파, 파, 파. 언니야 체크메이트인거 같은데 지금 그래도 엘리 풀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풀피인 이 상태서 에공 날리는데 안 죽고 이래요. 또 뒤집어 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안 죽은 이걸 견디 사람 단한 명도 없어 지금. 아 자기가 견뎠구나 꼬머리. 꼬머리 한번 견디면서 꼬머리 이겨서 그렇지. 원래 보통이가한번 견디면서 역으로 치기도 하고 막이러는데못 견디는데? 어.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메인 매치입니다. 안멜과 자 그래도 안멜 선턴이네요. 안멜 선턴 나오고 있고 안멜이 이길 수 있을까? 안멜아. 어, 니, 안될것 같은데? 어, 니보다 지금 처음부터 세게 더잘 때리는 애들도 지금 안 됐던 것. 같... 야, 이거, 이 누나가 패까지 또잘뜯었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꼬마한테만졌으면 페스티벌 도장을 처음으로 깨는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지금까지 도장 깨기 성적 중에 이 정도 좋았던 캐릭터가 있나요? 패스 도장을 상대로? 여러분, 기억 좀 더듬어 봐봐. 이 정도 잘한 캐릭터가 있나? 딱한 명한테 지금 다 잡았잖아, 지금. 패스 도장 A를. 뻑 크당. 어? 야, 이게. 아, 에밀리아. 아, 에밀리아가 있었지. 그래. 에밀리아, 어, 에밀리아는 대단했지. 아이고, 페멀로 무시해서 죄송해요. 나오고 다녀왔네. 와, 미쳤다.